오늘은 항매산 철쭉 트레킹을 왔습니다. 등산과 항매산 철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산제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요 주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매산에서는 유료 주차장 두 곳과 무료 주차장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황매산은요 산 색깔이 황색을 띠고 있으며 정상에 올라서면요 주변의 풍광이 화짝핀 매화꽃잎 모양을 닮아서 마치 매화꽃 속에 흘러 떠 있는 듯한 매화락 지형이라하여 황매산이라 합니다. <목소리> 아 표시될지 네. 못습니다 아멘 사라질 때 다녀가셨네요 오사재 코스는요 가파른 오름의 연속이지만 조망이 빼어나고요 기암괴석과 암는 구간으로 이루어져 오르는 재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항내산은요 철주로도 유명하지만 이 모사자 올라간 암룡 구간이 또 기가 막힌 구간입니다. <목소리> 이 오만대는요, 이렇게 또플다 설치해놨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 멀리 대기 저수지가 아주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인상 끝이 응. 좋은 장소입니다 응. 모산째 가는 앉는길이요 아, 눈을 어디가 들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모산째 오르는 네, 가파르 압는 구간은요 안전노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안전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산째로 오르는 암능지대는요, 말 그대로 각가지 모양하고 을 있는 기엄 디스들의 전시장이나 가로몬습입니다 정사도가요, 70도는 되 보이는 계단인데요, 잘못하다가 뒤로 잡아질 정도입니다. 것도 보이지 않는 계단길이지만 앞만 보고 오르시길 바랍니다. 떼바위 덧대바위 올랐습니다. 덧떼바위는 오랜 설에 더해 변치 않는 웅장함으로 항매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공룡한테 물린 거 아닙니까 이거? 물렸어, 어, 물렸어. <웃음> 어째 모산재 올랐습니다. 모산재는 가이산에 산이나 봉이 아닌 높은 산의 고개란 뜻에 재라는 글자가 붙은게 특이한데요. 모산재 옆과 뒤에 여러개의 고개가 있고 재와 재를 잇는 길 가운데에 산이 유치한 탓에 산보다는 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또 내려가면 서이이 또 올라가야 되이데이거 삼거리까지 10분 정도를 내서이니서그어서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라서 이어서 이서이서이서이서이 이어서 이이 꽃길입니다. 이런 꺾길 망상 가야 되는데요. 드디어 황매산 철적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을깔아놓은듯한데요 황매산 철촉은요 해발 800에서 900m 지점에 광활한 구름진 황매 평전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름지는요 1970년 목장으로 개발됐다는데요, 당시 방목한 젖소 양들은요 독성을 가진 철촉만 남기고 잡목과 풀 모두 먹어 처벌했답니다. 이후에요 젖소와 양들은 떠나가고. 구룡지엔 철쭉만 남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철쭉 군락지가 형성되었다가 있다. 제 철쭉 군락지는 80월 정도 개화를 해서 멀리서 보면 간단사 저절로 나오는데요.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요, 냉이를 입은 듯한 철쭉 꽃이 상당히 눈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철쭉 군락지 풍경에 빠져서요. 힘들줄도 모르고 한계산 철점을 만끽했습니다 이제는 하늘 계단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도 항매산 3단이 있는데요. 이제 항매산 증상을 어려는데요저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너무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많은 계단을 올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또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 계단을 오르고 돌 계단도 오르고요 잠시 밧줄을 잡고 바위를 오른 후에야 한미에서 정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상은요 인주사 전쟁중입니다. 그래도요 엄청난 성취감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산은 항매에 삼봉을 거쳐 삼봉에서 원행나무 주차장으로 하산 후 영암사지를 둘러보고요. 보상지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삼봉 등산로는요. 위험해서 폐쇄리프하고 합니다. 죽봉 가뎁비너 아, 맞지 않네요. 이렇게 또, 사상길에도 또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보사지 암릉이 선사한 산타는 즐거움이 극건이었다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 짭짜한 산행길이었지만요, 황야 평전을 붉게 물들이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 분홍빛 장관을 감상해 보고요. 철쭉과 함께 멋진 사진도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 여행이 되었습니다.